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진짜 좋아요 네, 오늘은 치앙마이가 카페로 되게 유명해요 제가 지난 치앙마이 여행 때 하지 못한 카페 투어를 오늘 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림만 쪽의 카페를 좀 둘러볼 건데요 림만으로 빨리 이동을 해볼게요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여기 무슨 이상한 카페가 생겼어 이쁜거 예쁜 이쁜데? 어 바뀌었다 와 어, 신기해 님만에 멋있다. 도착을 했는데 오 네. 9개월만에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님만이에요 님만 완 님만 근데 내가 기억하는 여기는 1월달에 되게 이뻤는데 뭔가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조잡해 저희 지금 일단 원님만에 왔고요 지금 원래 카페를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점심을 먹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나야몰 지하에 가면은 되게 맛있는 돼지고기 꼬치가 있던 이름 까먹었는데? <웃음> 야! <응>? 보이스텝이야? <웃음> 아니지? 어, 나 이렇게 시야가 확 트여서 보이는 치앙마이 처음 봐보이스 맞아 원래 치앙마이가 이렇게 시야가 화련대가 아니에요 원래 산이 안 보이거든요? 도시스템 맞나? 위치가? 맞는 거 같은데? 확인해 볼까? 나 치앙마이 솔직히 그냥 미세먼지 찌든 도시로만 생각하고 있었네. 있었는데 와나또 새로운 치앙마이의 모습을 보네 근데 어. 확실히 사람이 없는 시즌이 지금 시즌이? 어. 맞아 원래 이 거리도 지금 이 시간대면 원님만의 사람 엄청 많고 맞아. 오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 이게 되게 좋아 여유로워 분위기가 날씨도 훨씬 좋고 날씨가 진짜 좋다 어, 1,2월에 달 나오는 것보다 이때 오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치앙마이? 난 여기서 먹어봤어 여기서 잼송 부부님들이 음식 사줬었어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은 거야 여기서 더 가로등 밑에서 새록새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맞아 여기, 여기 맛있어 여기도 음식 맛있어 파인애플 저거 볶음밥 되게 맛있어 이게 걸으니까 내가 카메라를 두고 영상을 찍었던 스팟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자, 되게 아. 오랜만에 오니까 신기하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 이렇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랑 비프그리고 대기 치킨. 근데 비프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 비프가 제일 맛있어. 비프가 제일 맛있대요. 한국어로도 친절하게 이렇게 적혀있어요 상추, 콩나물, 고수 주문은 영어로 주문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추천 메뉴 추천 메뉴 추천 메뉴는 비프, 스 고기에 응. 응. 얇은 면 그니까 보통면어 면. 그리고 나는 고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수는 빼고 그리고 지금은 배가 엄청 좋지 않기 때문에 스몰 이번에니비디 <목소리도> 음 맛있지? 그냥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한지에서맛보기쉽지 않은 맛인지맛아 고수 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맛을고수 약간 잡아줘 음. 와. 진짜 엄청 만족스러운 완전! 완전 진짜 완전 만족스러운 국수였어 요 저는 고수가 들어간 걸 먹었는데 전 고수 들어간 게 훨씬 맛있었고 이 친구는 고수를 원래 싫어해가지고 고수가 안 들어간 게 맛있대요 맛있어.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수 향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빼고 많이, 드셔도 많이, 충분히 많이 맛있어요 많이. 음, 어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흔하게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후식을 먹으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거든요? 여기가 공항이에요 진짜 공항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건너편에도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아 여기가 그러면 아이스크림만 파는 데고 저기가 카페야? 아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집이랑 베이커리 그리고 이제 커피집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제 뒤편에 이렇게 한번 보이는 여기가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고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인데 아이스크림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이따가 조금 당이 땡긴다 할때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러 오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쪽도 그렇고 Oh! 아까 분명히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 지금 카페에서 좀할 일을 하다가 오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다 로컬 피플들 관광객은 없고 한국인도 못 봤고 외국인도 못 봤어 여기가 지금 태국에서 엄청 핫한가봐요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좀좀 좀 사는 것 같은 아까 막 루이비통 가방 들고 오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약간 인스타그램 느낌의 사진을 찍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전혀 익스펙트 하지 못했는데 신기하네요 됐어? 됐어 먹자 여러분 촬영이 이렇게 힘들어요 일단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 오! 음. 진해! 음. 맛있어! 맛있 먹을 아있다아요 김에 먹리수 있을 것같아아니야 우리 건 되게 부드럽잖아 한국 거는. 얘는 요있아요 자, 이제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갈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케이팝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최양마이를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떡볶이가 한국에서 먹은 어느 떡볶이보다도 가장 맛있었던 인생 떡볶이라고 합니다 제가 떡볶이를 막 즐겨 먹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맛있는 건 알거든요? 가가지고 한번 맛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 여기도 뭔가 예뻐 보이는데 카페? 어디? 저여자분들이 있는데? 어, 여기 진짜 팬시한 카페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이 약간 붐인 것 같아 지금 어, 카페붐 사진 찍으러 오는 애들도 보면 그렇고 어. 근데 좀 특이한 거라고 하자면 문을 빨리 닫는다는 거 <웃음> 한국 개인 카페들도 그렇게 문을 빨리 닫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적어도 10시, 11시까지는 하잖아 9시 네. 못 해도? 맞아 어. 여기는 오후 한 6시? 7시 되면은 문을 닫아요 빠른데는 12시에 닫혀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거야 이사람들 퇴근하고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영업자들은 여기는요 치앙마이 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약간 상가 비슷한 곳이에요 음식점도 많고 옷 파는 것도 되게 많은 그런 곳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물가가 조금 저렴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떡볶이 집이래요 드디어 밥다 밥 여기가 비싸요 비싼데 맛있다고 하니까 일단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 있는 어떤 더블 이처가 맛있을지. 맛이 일단 진하고 매콤한 것도 꽤 매운데 이거? 내가 스파이스로 시켰어 음, 그 매움도 딱 적당히 좋고 떡볶이에서 나는데 조미료 맛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 음, 고추장 떡볶이 맛나 응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네요 어? 노래 꺼졌어 오좋아 좋아 노래가 꺼졌어요 먹어볼게요 오 야 맛있다 <웃음> 맛있다 어,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다 어? 한국 쪽인가? 네, 모르겠어 외계 한국 쪽 있던데? <웃음> 와. 맛있어 인정 하, 떡볶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실내에서 계속 한국 SBS에서 무슨 노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목소리를 하나도 못쓸것 같아요 우리가 둘이서 3백밥 아무튼, 떡볶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솔직히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스케줄은 아마 여기서 마무릴 리것 같은데, 땡무반이라고 수박주스가 여기 되게 유명해요. 오늘은 이렇게 치앙마이 브이로그, 첫 브이로그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도 저의 하루 일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땡무반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나가볍 이씨.